개미에게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우리는 글로벌 자본주의하에 살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있는 만큼 잘살수 있는 곳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과거에 관행과 수법들은 점차 효력을 잃어가며 사회가 점차 문제점등을 보완해 감에 따라 기존의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법과 체계가 잡히는데 특히 자본주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류층은 계속 상류층으로 하류층은 계속 하류층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층 간의 이동통로 또한 좁아질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높은 수준의 교육과 충분한 집안의 후원으로 더욱 잘살 확률이 높아지며 반대로 못 사는 집안은 개인이 특출약에 뛰어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못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이건 단지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단시간에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오로지 네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부자와 결혼하는 것이며, 둘째가 빌게이츠만큼은 아니라도 특출난 아이디어로 벤처기업을 일으키는 것이며, 셋째가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이며, 네번째가 바로 주식투자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이 3의 이 방법으로 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주식투자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주식투자로 성공하는 사람은 전체에 한에서 약 10%입니다. 과연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지는군요. 우리가 주식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소액투자자인 개미가 세력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투자는 심리적 요인이 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그 심리를 좌우하는 것은 기업의 실질적, 미래실적을 나타내는 소위 공시 혹은 정보에 달려있는데 이 정보는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무조건 100% 어쩔 수 없이 소수 그들만의 인맥들에게 먼저 공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공시가 뜨기전주가는 항상 요동칩니다. 공시가 떴을 때는 이미 고점일 확률이 높다는 것 경험에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개미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공해서도 안됩니다. 주식은 위닝게임이 될수 없으며 제로선 게임에 가깝기 때문에 일부가 수익을 거두면 또 일부는 손실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개미가 똑똑해져서 그 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더 새롭게 똑똑해지는 소수가 성공하는 부류의 편입을 합니다. 기법 또한 마찬가지며 그래서 전업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평생 계속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며 단란한 가족을 잃고 일생을 평범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혹은 꼭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해야겠다면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부할 것은 일정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 안에 정해둔 목표를 당성하지 못했다면 주식시장을 떠나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보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달라지는 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자신의 주식 투자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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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릴 때 사트만 개눈 감추듯 다시 한가 가더라. 담날은 쩌마맞더라 욕나온다. 눌림목에 사라. 눌림이 어딘지 알면 내가 벌써 재벌이다. 고수들이 짓거리는 말들은 100% 맞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말발은 나도 세울 수있겠다 그럼 돈을 버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인가. 예전에 정말 초고수렀던 상 따았다 개발 밑채까지 냈다. 단타쟁이 사람이 있었는데 깡통찬 지 오래다. 그럼 도대체 단타 고수도 깡통이고 결국 마지막까지 승리한 고수는 누구일까? 외국인도 손절하는 마당에 과연 누가 돈버어 결과적으로 돈 버는 놈은 기관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끝까지 버는 놈은 기관 지들이 오를 때까지 살 만큼의 총알과 안 오르면 지들이 올리니 내가 생각해도 올려야 꼴 수가 없다. 보는 게더 어렵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무엇인가? 기관의 동향을 충분히 살펴서 같이 따라다기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야들은 돈이 무한대다 내려가면 평단가 낮춰지고 더 좋지만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마지막 의자에서 일어날 때 돈번 개미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쫓고 있는 게 무지개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하지만 지구 어딘가엔 아니 우주 어딘가엔 개미도 주식으로 재벌이 될수 있는 방법이 꼭 있으리라 본다 어느 투자자의 조언 주로 두레가 뛰어난 제도권의 장기 투자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가치 투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어떤 방식이 어려운 것만큼 아니 그 이상 이 방법은 어렵습니다. 물론 일부 가치 투자자들은 자기네들 방식이 제일 쉽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엄청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가치 투자가 왜 어려운지 예를 들어보지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선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많은 아이들 중에 앞으로 명문대에 합격하여 인생에서 크게 성공할 아이들을 뽑아내라는 과제가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이들 한명한명 한 명, IQ 검사, 인성 검사, 가정 환경, 외모, 키, 건강 등등 모든 부분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중 가장 유력한 다섯 명의 아이들을 찾아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아이들에게 집중 투자를 합니다. 방과 후에도 남아 교육을 시키고 영재교육기관에도 보내고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 투자를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수학여행을 가다가 버스가 전복되어 다섯 명의 아이들이 모두 사망합니다 성장주 투자가 바로 이런 투자에 해당합니다 투자의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몰두했던 분야가 바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몰캡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몰캡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라는 예측할 수 없는 위기에 망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주식은 남이 볼 때도 좋아 보입니다 마치 내 눈에 이쁜 여자가 남 눈에도 이쁜 여자인 것처럼요 따라서 이런 주식은 금방 내가 사기도 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주가가 뻥튀기 되어버립니다 가치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좋다는 놈들은 바글바글 거리는 곳이 주식시장인데 과연 아무 허물 없는 주식이 저평가 받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 흔합니까? 물론 가치주들의 저평가국면이 총체적으로 발생하는 순간이 있기는 있어요. 위기로 인한 데폭락장처럼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주가가 폭락하는 공포국면입니다. 이럴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국면은 몇 년에 한번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본래부터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면 마냥 이런 순간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 이 분야도 10년 정도 파야만 겨우 맥이 보이는 아주 어려운 분야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 분야에 정진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다른 건 돌아보지 말고 이 분야만 파시길 바랍니다. 이 분야의 고수가 되었을 때큰 부가 여러분을 보상할지 모릅니다. 영양가 없는 내용인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은 꼭 성공하셔서 승리를 외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